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ENFJ 차례인데요. ENFJ 유형과 다른 유형과의 관계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바로 직전 영상에서 ISTP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ENFJ는 ISTP와 네 글자 모두 다른 유형이에요. 그렇죠? 극과 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극과 극에 해당하는 유형상이 모두 8쌍이 나오겠죠? MBTI 유형이 16개니까요. 자신과 정반대인 유형을 잘 알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성격이란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남과 어떻게 다르냐 이게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만 보고 있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나와 확실히 다른 사람을 봐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런데 내가 나를 보면 따뜻한 면도 있고 차가운 면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따뜻한 사람을 보니까 어, 나는 좀 차가운 편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격이란 얘기입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거란 얘기예요. 이전 영상에서 ISTP야말로 개인주의자라는 이름이 가장 잘 어울리는 유형이 아닐까 한다고 했죠. 남한테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반대 지점에 ENFJ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남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아마도 16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가장 그런 편이라고 보는데요. 이때 말하는 남이라는 게 특정 개인일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ENFJ는 사람 자체를 좋아하고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유형이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는 유형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에게 관심이 가장 많은 유형이 ENFJ라는 겁니다. e NFJ는 대체로 부드러운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리더십과 자주 관련되곤 하는데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공공의 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근데이 사람이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가 구성원들을 위해 뭘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와 관련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를 운영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가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아 리더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은 리더십에 대해서는 EJ 유형들 얘기가 많이 나오죠.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EJ 유형 아니면 리더십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EJ u 형이면 무조건 리더십이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다만 일반적으로 리더십이라는 말은 놀 때보다는 일할 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워크홀릭들이 많은 EJ들이 리더십이 있다.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같은 EJ라고 해도 리더십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요 n 티제가 책임감에 중점을 둔다면 n t 제는 비전이나 목적의식 같은 게더 강한 편이죠 그리고 이전에 재밌는 댓글을 본 기억이 나는데 f j 가 반성회장이라면 엔프제는 목사님이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상당히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제가 볼때 현실적인 리더십은 s 유형 중에 많고요. n 유형의 리더십은 좀 이상주의적인 면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n 유형의 리더십은 상대적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가끔씩 n 유형 중에서 스케일이 크거나 아주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리더십이 나오거나 하죠. 관심사 자체가 커다란 세계에 향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ENFJ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까 어떤 단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를 들었는데 단체에 속하지 않아도 이런 성향이 나오곤 합니다. 예컨데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많다거나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일을 겪는 걸 보고 분개한다거나 그래서 좀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내가 뭘할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다거나 이렇게 뭔가 자기보다 큰 세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관심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뭔가 행동하려고 하죠. 그래서 ENFJ를 보고 정의로운 사회운동가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 ENFJ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ENFJ와 다른 EJ 유형들과의 관계는 상당히 좋을 수도 있고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ENFJ가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데 오염물질을 쏟아내는 공장의 주인이 ETJ 혹은 n t j 라면 좋을 수가 없잖아요. 하지만 환경보호에 철저한 개념 회사의 사장이라면 관계가 좋겠죠. 사실 환경보호를 할지 안할지는 성격하고 관련이 없는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엠프제를 제외한 EJ 유형들은 엠프제만큼 사회정의에 관심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뭔가를 열심히 하죠. EJ들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름 자기 회사에 충성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생각지도 못한 방해꾼이 등장한 겁니다. ENFJ가 갑자기 사회운동을 한다면서 나타나서 당신네 회사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방법을 바꾸세요 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뭐냐면요. EJU형 중에서도 ENFJ가 가장 큰 세계에 관심을 갖고 그걸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사회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죠. 사회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업체 하나를 바꾸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향력의 범위가 훨씬 큰 겁니다. 이렇게 사회운동을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정치 쪽과 연결되는 경우도 많겠죠. 그럼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고요. 본격적으로 커지는 겁니다. 물론 모든 ENFJ가 다 이런 식이라는 건 아니고요. 단지 ENFJ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ENFJ의 리더십 이야기할 때 목사님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것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회운동가와 목사님의 공통점이 뭐예요? 뭔가 착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착하기만 한게 아니라 영향력이 있고 그걸 행사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ENFJ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요즘 말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걸 행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향력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냐면요. 말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 NFJ의 또 다른 이름이 언변능숙형, 달변가형이거든요. 사회운동가도 말을 잘하죠. 목사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 NFJ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ISTP 중에 손재주 있는 사람이 많다면 ENFJ 중에는 말재주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ISTP 중에 말을 좀 단순하게 한다거나 할까요? 하여튼 이것저것 할줄 아는 건 많은데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게잘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반면 ENFJ 중에는 말은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혼자서 뭐 치고 이런건 잘 못하는 편입니다. 대체로 그렇다는거예요 예외가 있겠죠. 엔 f j 가 말을 잘하는건 NF그룹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NF그룹 자체가 언어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글이나 말을 잘 다룹니다. 이전에 제가 몇번 말씀드린건데요. NF예술가와 SP예술가의 차이점을 말할때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이 NF예술가는 특히 문학 분야에 강점이 있다고 했죠. INFP가 소설가 쪽과 잘 맞고 INFJ는 철학가 같은 면이 있고 이런 게다 그런 얘기입니다. 딱 잘라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NF 중 내향형은 주로 글과 관련이 많고요. 외향형은 주로 말과 관련이 많아요. ENFP도 말을 잘 합니다. 일단 말을 아주 많이 하죠. 근데 그러면서도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ENFP는 PD나 영화감독이 잘 맞는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 아이디어를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보면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NFP 중 PU형은 말이나 글을 다룰 때 창조적인 면이 두드러지고요. JU형은 조리가 있어요. 앞뒤가 딱딱 맞게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엠프제가 하는 말은 엠프피만큼 재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뭔가 군더더기 없이 잘 정리된 느낌이 있어요. 몇 마디 안에도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왜 NF그룹이 언어와 관련이 많냐면요자 보세요. 타인과의 관계가 크게 확대된다. 다시 말해서 커다란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성향 때문에 그런 거예요. NF가 인문학과 관련이 많은 것도 이것 때문이고요. 인문학이라는 게 문학. 역사 철학 이런 거죠.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역사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요. 문학은 거기에 상상력을 보탠 거죠. 그리고 철학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들의 정수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다 인간 사회와 관련이 있어요. 언어라는 건요. 사회가 없으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무인도에서 나 혼자 산다고 해봐요. 말이나 글이 왜 필요해요? 말이나 글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락강은 프로이트의 웨디푸스 콤플렉스를 아이의 정신에 언어가 자리 잡는 걸로 재해석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비로소 사회화가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언어가 사회와 관련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NF 그룹은 다른 그룹에 비해 인간 사회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얘기한 적 있죠. NF들은 자신을 아주 큰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것처럼 느끼곤 한다고요. 그래서 NF 그룹이 말이나 글과 친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성향 때문이라는 거죠. 특히 e NFJ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꿈꾸는 더 나은 세계, 더 공정한 세계를 알리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뭘 통해서요? 말을 통해서. 예컨대 연설 같은 걸 통해서 그럴 수 있는 거죠. ENFJ가 연설을 한다면 진정성이 깊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요. 듣는 사람에게 어떤 울림이 전해진다는 겁니다. NF 유형 얘기할 때마다 한 얘기지만 NF들끼리는 대체로 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아까 환경운동 얘기했죠? 만약 문제가 된 공장의 책임자가 NF 유형이라면 아마도 이 NFJ의 요구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거라고 봐요. NF들은 기본적으로 타인 또는 공동체에 관심이 많거든요.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엔 NF그룹 간의 관계 이야기를 좀더 하고요. 그리고 그외 유형들과의 관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